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제네시스 GV80 3.0 디젤 엔진오 교환입니다 현대의 새로운 스마트 스트림 i6 엔진에 적용된 GV80 디젤입니다 시동을 끄고 수분 후 엔진오일 레벨을 확인합니다 풀선을 훌쩍 넘은 과충진 상태네요 오일 필터를 먼저 교환합니다 필터 위치는 에어클리너 하우징 아래에 있는데요 벌써부터 기존 현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네요 필터와 실링을 제거하고요 오일 필터 바디에 있는 오링도 제거합니다 마치 아우디를 보는 것 같네요 필터 하우징을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 유분기가 하나도 없도록 세척한 후 신품 오링과 필터를 장착합니다 모든 접촉면에는 신유를 발라 윤활시켜주고요 필터 바디에도 신유를 바른 오링으로 교체합니다 하우징을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정확한 토크로 체결합니다 에어클리너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필터 장착 방식이나 작업에 필요한 공구 타입 그리고 접근성 등 기존 현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어를 이용한 잔여 제거를 위해 전용 어댑터를 장착후 호스를 연결해 차량을 리프팅합니다 서비스 커버를 탈거한 후 기존 엔진 오일을 배출합니다 오일 용량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 배출하는데도 시간이 제법 걸리네요 드레인 플러그 와셔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와셔는 재사용이 불가한 일회성 소모품입니다. 자연 낙하 방식의 배출이 끝났으면 2부로 우는 정도의 세기로 에어를 세팅해 잔류를 배출합니다. 드레인이 완전히 끝났으면 드레인 플러그를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GV80에서 배출된 엔진 오일의 모습입니다. 준비한 오일은 쉘릭스 울트라 C2C3 0w30입니다 GV80 3.0 디젤 i6 엔진은 C2C3 0w30을 사용하도록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이 요구하는 정확한 규격 및 점도의 오일이며 GTL을 베이스 요로 하는 100% 합성료입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입할 용량의 반을 넣은 후 잠시 후 나머지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어 신유 순환 및 유온을 올려준 후업이비 끝났으면 시동을 끄고 수분 후 레벨을 확인합니다. 약 70% 정도 세팅되었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어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플러그, 필터 모두 깨끗하네요. 다음 엔진을 교환 주기가 기재된 스티커를 선바이저에 부착한 후 트립에 있는 오일 교환 시기 리셋과 함께 출고합니다. 이상 제네시스 GV80 엔진을 교환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트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